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에서 이제 드래프팅에서 도면을 치면 기본적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자 프론트 뷰뭐 레프트 뷰 라이트 뷰 같은 기본적 이름이 붙는데 자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티아 조, 실행하지 마시고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야지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을 보겠습니다 자뷰 네임 관리하는 곳은 이 경로상에 있습니다 탐색기로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자, C 밑에 카티아를 엉뚱한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본 위치가 C에 레임 파일즈 다솔 시스템 B27. 그러니까 B27은 제가 지금 카티아 버전 5-6 R2017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다른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B21, 뭐 B20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n B64 Resource MSG c a t a l 라는이 경로에 찾아 들어가시면 뷰 어, 네임을 관리하는 파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atview.catnls라는 파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가지 파일이 뜰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메모장 같은거로 열어볼 수 있는 그냥 단순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catview가 여러, 여기도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카티아는 여러가지 언어가 같이 설치되죠 그래서, 처음 설치하면 한글판인데,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가지고, 옵션에서 언어를 이제 대부분 영문판으로 바꿔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캡뷰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이거는 이제 영문판용 그뷰 네임이란 얘기죠.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 같습니다. 그렇죠? 음,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살짝 갖다 대 보시면, 이게 프렌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불어거고 요거는 젊은, 독일어, 이 얘기죠.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1번, 1번 열매 이게 글자 깨져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영문판을 쓰시니까 이 영문판용 캡뷰 파일을 열으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시면 좀 곤란하고요. 자,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 NotePad 노트패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메모장 있죠? 그런 다음에 꼭 관리자 권한으로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고요. 파일 열기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야겠죠? 어디 있다고 그래요? C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C 드라이브에, 프로엠 파일즈, 다솔 시스템, B27, 민육사, 리소스. 자, MSG 카탈로그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자, 모든 파일로 맞추시고요. 거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C 하시고 쭉 내리면 아마, 캡피 어디 있을 겁니다 캡피를 찾아야겠죠 예캡피오 이걸까요 이걸 요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이렇게 보이죠 예. 한글 영문판용을 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이름을 한번 바꿔보죠 간단하게 저는 자, SJS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레프, 자, 이렇 바꿔볼까요? 예, 프론트 언더바 SJS, 외언 레프트 언더바 SJS, 라이트. 뭐여세개 정도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 누르시기 바랍니다. 어, 관리자 모드로 실행했기 때문에 바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카티아를 한번 실행해 보시죠. 파티아를 실행하면 그다음에 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름이 실제로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 파일 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파일 뉴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ISO 그냥 쓰겠습니다. 저랑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자, 프론트 뷰 하나 내려보죠. 이쪽으로 해 볼까요? 클릭,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뭐, left, right만 바꿨으니까요. 프로젝션 하셔가지고, left view, 자, right. 이게 삼각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일각법으로 되어 있죠? 프 r o p 에서 삼각법으로 바꿔야지 정상적으로 left, right 위치가 잡힙니다. 자, right, 그 다음에 left 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거는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하셔가지고 여기서 뭐 필요없는 부분은 지운다든지 바꾸시면 되는거고 어, 자연 이게 딱딱 움직이면 격자에 딱딱 걸리죠. 자 쉬프트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거고 글자 같은 경우 콩은 좀 그렇고요. 제가 자주 쓰는 글꼴은 어, 모노입니다. 모노 스페이스 821이걸꼴을 쓰시면 좀더 깔끔하게 글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정도로, 뭐, 뷰 네임 바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 뭐 하나의 도면에 뷰가 뭐, 몇개 있을까요? 뭐, 그렇죠. 물론 뭐, 파일을 여러 개를 작성하는 드로잉을 여러 개 작성하실 경우에는 이게 좀 귀찮을 수도 있죠. 뭐, 정면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싶은데.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영문판용. 왜? 제가 지금 영문판을 쓰고 있으니까요. 툴의 옵션에 들어가 볼까요? 아, 사용자 정의 있죠? 이 옵션에 들어오면 지금 영문판을 쓰고 있으니까 영문판용 캡피어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시고 반드시 카티아를 한번 껐다 키셔야지 적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예, 수고하십시오.